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뺏으러 오는 분이에요. 여러분들이 있는 것, 욕심, 인간적인 생각, 인간의 욕심에서 막 이렇게 해놓은 거 죽음 앞에서 모든 도움이 되지 않야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관계가 없는 것들을 뺏으러 오는 분이지 도와주러 오는 분이 아니다. 이게 하나님이에요. 그래서 그분의 앞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그 가치가 없잖아요 여러분.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신 그 고통의 삶의 원인이고 또 손지자가 와서 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이 그걸 하나 깨우쳐 주기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. 세상의 권력, 욕망, 뭐, 이루고자 하는 것, 꿈, 뭐, 이런 것들, 열심히 하는 것, 뭐, 다 좋아해. 그런, 그런, 것도 구분해서 하세요, 여러분들이. 진리에 가깝지 않은 어떤 욕심. 이런 것들을 뺏으러 오는 것이죠. 거둬들이러 오는 것이 하나님니다 여러분, 그렇게 생각하세요. 그러니까 더 달라, 이러다 하지 마세요. 달라는 기도를 하면 욕심이 아니야. 그런 것들의 마음을 그분께서는 어떻게, 해? 뺏으러 오시는 분이다, 이거예요